식품화학입니다 식품화학 Food Chemistry 식품화학이 무엇하는 뭐 학문일까 교재 안내 장별 내용 보시고 오늘 1장 서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재 장은 이렇게 서론부터 수분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바이타민, 무기질, 효소, 식품의 색, 맛, 냄새, 갈변, 유독물질 자, 이런 순서로 교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은 그래도 공부하시기가 쉬울 수 있습니다 물론 동영상으로 담는 이 내용은 이 내용만 보면은 그냥 다 이해를 할 수가 있느냐? 그건 아닐 수 있습니다. 상세한 부분은요. 여러분 교재에 있는 내용을 좀 읽어 보셔야 될 부분이 상세한 부분은 그 교재를 참조를 하세요. 자, 1장 서론 영역에 자, 식품이 식품이 뭐냐? 정의와 기능, 식품과 뭐 과학, 혹은 식품화학, 이 관계가 뭐냐? 식품의 일반성분과 특수성분. 자, 식품이 영양성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영양소에 따라서 어떻게 분류가 될까? 영양소 기능에 따라서는 어떻게 분류가 될까? 자, 이걸 보자. 자, 1장. 1장. 식품 정의. 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식품 위생법이 있습니다. 자, 식품 위생법이 음 먹고 마시는 음식의 가장 건강을 이루고 있는 법입니다. 자, 여기에 식품 정의가 자, 식품이라 하면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그러니까 음식이라고. 음식을 한자로 이제 우리가 표현을 했는데, 음은 마실 음입니다. 우리 음료수 그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마실 음, 식은 먹을 식입니다.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먹고 마시는 모든 것, 이것이 식품입니다. 그리고 단지 의약품, 의약품은 어떨 때 먹습니까? 우리가 정상상태가 아니고 비정상상태에 병이 들었을 때얘기예요 그러니까 병이 들었을 때 먹고 마시는 거. 이 의약품은 제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약품은 다른 식품위생법에서 다루는 영역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약품 의약품은 다른 법에서 다루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플 때 먹는 의약품을 제외하고는 다 먹고 마시는 식품에 들어가 버립니다. 범이 굉장히 넓죠? 자, 그래서, 그럼 먹고 마시는 모든 것, 의약을 제, 의약품 제외. 그러면 담배는 의약품이에요? 의약품 아니, 아니죠? 그런데 먹고 마시지 그먹 먹는 것도 아니고 마시는 것도 아니잖아. 마시는 거야? <웃음> 그 몸에 좋은 거 마시는 거야?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다음 식품이 정의를 에, 법에서 정의를 했는데 법 아니고 아니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식품이라는 걸 법 이외에 정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정의가, 그 정의가 어디에서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이걸 영어로 뭐라고 부를까? 응? 세계보건기구 합동으로 식품영양규격위원회에서 정의한 정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게 어디 어느 조직입니까? 유엔 산하 조직입니다, 맞죠? 유엔 산하 조직에서 식품 영양 규격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서 정의했는 것은 식품을 어떻게 정의했느냐 이겁니다. 자, 인간이 인간이 섭취할 수 있도록 완전 가공을 하거나 또는 일부 가공한 것이나 가공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모든 재료를 말한다. 깔끔하죠? 그렇죠? 그리고 음료 종류와 껌 종류도 여기에 포함된다. 그래, 식품에 포함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또나가서 식품을 제조, 가공, 처리하는 데 사용된 모든 재료, 부재료들 있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것들 또한 식품이 될수 있으나 자 식품 여기에 포함이 된, 되나 유엔산하에서는 화장품용 담배류 그리고 의약용으로 사용된 것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장품은 요 화장품법이 따로 있어 아시겠어요? 담배 담배, 법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대개 자, 그러면 이제 먹고 마시는 것 실제로 몸에 좋은 것 이런 것들, 몸에 좋은 것들 먹고 마시는 음식, 식품에 포함이 된다. 그리고 법률적으로 정의가 있고 일반 우리가 뭐 사전적인 정의가 있다. 뭐사전적 정의는 아까 유엔에서 유엔에서 발표한 식품정의 한번 봤다. 자, 그러면 식품을 정의는 했고 기능이 있을 거 아니야. 식품 왜 먹고 마시냐. 왜 먹고 마셔야 되냐. 첫째 기능이 영양기능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생명유지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을 해줘요. 그래서 이걸 1차 기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식품 중에 영양소가 인체에 미치는 기능이 있다. 그러면 그 기능이 무엇일까? 이거 이제 우리 식품화학에서 사실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두 번째 기능, 감각기능, 다른 말로 기호기능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 식품이 어떤 맛이 좋다, 미각이나 후각 등의 감각에 미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 기호 혹은 감각적 기능이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 담배는 법에서는 뭐, 다른 법에서 허용이 되더라도 담배 먹고 마시는데, 식품에는 안 넣지만은 어때요? 식품에 넣진 않아도 몸에 좋은 영양 기능은 절대 없잖아 맞죠? 그런데 왜 담배 먹고 피우 왜 피울까? 술술뭐 소량의 술은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잔의 술도 굉장히 악영향을 줍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자꾸 나와요. 그럼 술도 사실은 몸에 좋은 거아니던 얘기야. 뭐 어? 아니야. 그게 기호식품이라는 얘기입니다. 담배 피우면 굉장히 기분 좋죠? 어? 스트레스 확 올라갈 때, 한대푹 피우면은 후, 그러면서, 응? 어? 스트레스가 확 사라져. 그다. 술한 잔, 두잔 먹으니까 좋지. 많이 먹고 나니까 어떻게 돼? 너무 많이 먹으면 맛이 가버리고. 어? 이제 적당히 먹었을 때 기분이 좋다. 자, 이걸 우리가 기호적 기능, 감각 기능이라고 얘기하자. 그럼 1차, 2차. 3차 기능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질병예방이라든지 어떤 건강기능을 건강기능식품들이 가지고 있는 생체조절기능을 3차기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 건강기능식품 좀 많이 활발하게 나오고 있죠. 이게 건강기능식품이 많이 팔린다. 그러면 어떤 시장이 줄어들까 쉽게 얘기하면, 한의원에서 보약이다 그러면 이렇게 팔았는 거. 그렇죠? 그 시장이 굉장히 축소됐습니다. 이 건강기능 식품이 잠식을 해버립니다. 앞으로 결국에는 이 생체조절기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어떤 상품화 돼 나올 거예요. 응? 건강에 좋다. 자, 그래서, 자, 이제 우리가 식품, 과학과 식품화학이 뭐냐 자 이거 구분 자 내용 한번 봅시다 서구에서 20세기 중반 이후에 급속히 발전하게 된 식품과학은 식품의 생산에서 운반 저장 가공 판매를 거쳐 식탁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다루는 하나의 학문으로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 학문이 점원화되어가지고 점차 뭐, 영양기능, 기호기능, 어떤 기능, 뭐, 면역기능 향상이라든지, 이와 같이, 뭔가가 세부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내용을 밝혀내야 되는 이런 단계에 옵니다. 그러 그걸 밝혀내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식품과학의 운반, 저장, 가공, 판매, 이것 가지고는 안에 세부적인 걸 설명을 못 하잖아. 그렇죠? 설명이 안 돼. 그때에 이제 자꾸 요구되는 게, 자, 식품, 재료, 가공, 저장 뿐만 아니라 품질 관리, 이게, 이거 그냥 식품과학에서 다루는 영역보다 더 밑에 세부적인, 자, 영양적인 가치나 기능성이 뭐가 있느냐,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느냐, 안정성 어떠냐, 소비자 기호성 이런 것까지 굉장히 요구하는 조건이 많아집니다. 자, 이때 많아질 때 결국에는 식품 안에 들어있는 구성 성분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어떤 성질로 되어 있고 이와 같이 분자 레벨에 들어가서 설명이 되지 않으면 은 설명이 안되더라 이말 그것이 이제 모든 과정에서 일어나는 쉽게 하면 물리적, 화학적 이 변화를 연구하는 분자 레벨에서 식품 화학 영역에 들어가지 않고는 설명이 안되더라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식품학 지난 학기 공부했잖아, 그죠? 식품학 공부했는 것 가지고 설명이 얼마 정도 되겠느냐? 분자 레벨에, 분자 레벨에서 설명 안 되면은 그 코끼리 뭐 덧없는 식으로 설명밖에 안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식, 분자 레벨에 식품 화학 레벨에 들어가줘야 되겠다. 자, 이걸 이제 얘기를 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표 1에 이해 보시면 일반 성분, 특, 특수 성분 되어 있는데, 자, 일반 성분은 우리가 익렇게 하는 자, 이런 것들. 물, 탄수화물, 섬유질, 지질, 단백질, 뭐 무기질 자, 이거 식품학에서도 받고 음. 식품화학에서도 지금 다루고요 생화학에서도 이 영역 어느 정도 바탕 가지고 깊이 들어갑니다 물질대사 이렇게 그래서 일반성분 그 다음 특수성분에서는 뭐 바이타민, 색소, 맛, 독성 냄새 뭐 호르몬 이런 것들 다 막나 됩니다. 그럼 이 이런 것들이 분자 레벨에서 설명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영양소에 따른 분류는 이제 크게 나누어 가 탄수화물, 뭐 지질, 단백질 이히자라랍니다 무기질, 비타민까지 넣어 가지고 뭐 5대 영양소, 물, 그다음 기타 뭐 유기 화합물 이런 것들. 자, 이렇게. 그다음 영양소 기능에 따라서는 그게 열량, 에너지를 나타내는 영양소 자 탄수화물, 지질 일부의 단백질은 가능하면 몸에 우리가 단백질 만들기 위해서 힘쓰는데 <웃음> 우리 몸에 있는 단백질이 파괴돼서 열량 에너지로 소비된다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그런 상황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자그 다음 부성 영양소로서는 체성분을 구성하는 영양소입니다. 단백질, 무기질, 물, 그 이외에 뭐, 탄수화물, 지질 일부분 있습니다. 그 다음, 조절 영양소로서는 신체 기능을 조절하는 영양소로 미네랄, 그러니까 무기질, 바이타민, 그 다음에 단백질, 그러니까 여기는 뭐, 효소, 주로 이런 쪽 얘기입니다. 효소도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단백질로만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무기질, 바이타민도 같이 해서 효소의 역할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크게 나눠서, 열량 영양소, 구성 영양소, 조절 영양소, 이렇게 영양소 기능에 따라서 분류 가능하다. 자, 그러면은 마무리 지읍시다. 자, 식품 정의 기능을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도록 하자. 식품과학화가 뭐, 뭐, 무엇일까? 식품에 일반 성분 있고 특수 성분이 있습니다. 그다음 식품의 영양 성분 있습니다. 식품의 영양성분 설명할 수 있도록 합시다. 지금 이 1장에서 나오는 내용은 큰 아웃라인이고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상세하게 각 파트에서 이제 다룰 겁니다. 자, 1장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